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오늘 5월 4일 제가 직접 중국 광저우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오늘 5월 4일은 중국의 청년의 날입니다. 5월 4일이 청년의 날이 된 이유는 과거 1919년 5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어난 제국주의와 공건주의에 반대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위주의 애국운동 당시에 희생당한 청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청년의 날에 중국 광저우의 날씨는 매우 맑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제가 중국 광저우 지하철 침수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광저우에서부터 강동성의 중국 남부지역에서 지난달 말에 이미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면서올라왔었습니다 광저우에 많은 비를 끓였던 이 저기압 전선은 현재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5월 4일 오늘 제가 촬영한 전기자동차를 충전을 하는 광저우시내 모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가량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충남과 남부지역, 저녁부터 밤사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고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고 120mm 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제주도에 많은 비와 돌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저기압과 지진의 상관관계입니다. 저기압이 지나갈 때 지면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폭풍 지진, 스톰 케이크스라고 부르며, 장기간의 추적조사를 통해서 실존하는 것을 알려졌으며, 저기압의 경로를 따라서 지면에서 대략 리토규모 3.5 정도의 진동이 감지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일본의 오키나와 큐슈 지역, 특히 제주도와 인접한 지역인 큐슈 토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할 때에, 이와 동시에 현재 저기압이 한반도의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에 강력한 비와 바람이 불 경우에는 폭풍지진이 제주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부터 5월 10일 수요일까지의 일기도를 살펴보면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에 저기압이 한반도를 휘가으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6일 토요일에는 저기압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남부지역에만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일요일에 일기도를 살펴보면 저기압은 이미 일본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 일기도입니다. 8일 월요일부터는 저기압은 일본을 거쳐 서 태평양으로 지나가면서 8일 월요일부터는 일본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며 10일 수요일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의 많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윈디를 보겠습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5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현재 중국 대륙 남쪽에서 저기압이 전설을 동반하면서 다가오고 있고 이 저기압은 내일 저녁, 5월 5일 저녁에는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저녁 7시 정도에는 저기압은 일본으로 물러나면서 비는 그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는 바로 5월 7일, 일요일에 강한 저기압이 한반도 남부 지역, 특히 제주도와 일본 전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저녁 10시 정도가 되면 이 저기압 역시 일본을 벗어나 태평양으로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바로 5월 7일입니다. 한반도에는 5월 6일 오후가 되면서 비가 멈추지만 다시 5월 7일 오후 1시가 되면 중국 광동성 후지엔성 저장성을 지나치면서. 이 강력한 저기압이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를 강타하면서 제주도와 이 남부 해안에 또다시 많은 비가 5월 7일에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기상청 GFS 역시 비슷한 대동소이한 예측을 하고 있으나 독일 기상청 아이콘은 5월 7일에 한반도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저기압 영향은 없고 일본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독일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기상예측은 항상 변동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겠습니다